그, 백핸드가 약한. 그렇죠. 그렇죠. 백핸드가 약한 동호인분들을 좀, 위한, 그런 동호인분들을 위한 피드백이 아닌가. 수라 어. 먹었습니다. 자, 엄지와, 엄지와, 검지, 검지 두, 손가락만 두 손가락만 갖고. 손가락. 덕콕의 이동선 코치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 진영 코치님이 2020년도 부터 저희 덕콕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진영 코치님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0년부터 화려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드릴 덕콕의 진영군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럽네요. <웃음> <웃음> 어, 제가 굉장히 어, 존경하는 어, 선배님인데 음, 형님이죠 저에겐. <웃음> 어, 이 시간에 저랑 같이 이 장소에 있을 리는 없거든요. <웃음> 왜 이렇게 같이 있는지 아세요? 결국 <웃음> <별로> 죽게 생겼습니다. <웃음> 저희가 실업자가 <시럽> 됐습니다. <장관에> <웃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체육관이 다 휴관을 해서 이렇게. 제가 지 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전에 교육할 때그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자문을 좀 구했어요 자 오늘 교육 어, 어떤 부분 어, 아, 좀 알려주실 거죠? 집에 있는 소품을 이용해서 어, 할수 있는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배드민턴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에 올려있는 요기 제가 지금 이걸 잡고 혹시 이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흔한 음.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닌 요, 요 책자를 갖고 운동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 아, 책을 가지고요. 예. 그 오늘 책으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 주신다고 네. 하셨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백핸드가 약한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피드백이 아닌가. 이게 어, 백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배드멘턴을 시작하면서 포핸드만 알고 백핸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맞아요. 저도 현장에서 교육하다 보면 포핸드 스윙은 아, 내가 왜 이걸로 하고 있지? <웃음> 포핸드 자 아, 이걸로 걸로 포핸드 스윙은 음. 그래도 어느정도 힘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백핸드 스윙은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게 이렇게 음, 음, 어,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도를 하다보면 어, 백에 대한 수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부분 수비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이런 음, 질문을 음. 많이 받는데 수비를 잘하려면 일단 세그를 할때 리턴에 대해서 엄지 손가락이 힘을 받치고 공을 끝까지 보고 쳐야 되는 그런 이제 수비 방법이 있는데 그 수비를 위한 어... 연습 방법이죠 이거아 네네. 확실하게 이해됐습니다. 이해, 예, 예, 이해되셨죠? 잘 보시죠. 요 책자를 세우고 자 엄지와 엄지와 검지, 검지 두 손가락을 이용한 운동 방법입니다. 엄지와 검지로요? 예. 아직도 손 떨리고 떨면서... 요 제가 어제 좀 많이 먹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고 어제 술 한잔 했습니다 아네 그렇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냄새는 안 나죠? 아네 <웃음> 자! 다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두 손가락으로 펴시고요 책자를 이렇게 가볍게 잡습니다 근데 이 책자가 너무 무거운 걸로 하시면은 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무게 음. 음, 그렇다고.. 아.. 이게 또 있네요 네. 어.. 요건 같은 경우는 너무 가벼우니까 아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일단 들어보시고 이건 좀 가볍죠? 가볍네요 네, 어느 정도 무게 가 나와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요정도면 음. 될것같은데 어우 무겁네요 네. 네. <웃음> 요거를 갖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핀 상태에서 이렇게 책을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책을 약간 띄운다 생각을 하면서 음, 띄운다 생각하면서 붙여집니다 그렇죠. 아, 음.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웃음> 왜이두 손가락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도 아, 되잖아요. 아,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배드민턴 라켓을 잡고 음. 백을 잡을 때 네네. 가장 도움되는 게 이걸 잡는게 아니고 백으로 엄지 손가락을 받쳐서 소비를 하던 백 드라이브처럼 백 클리어처럼 강한 힘을 받기 위한 음 절차죠. 왜냐면이 엄지 손가락이 힘이 있어야 백을 칠때 강하게 밀어주고, 마주 땡겨주고 모든 걸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손목 스뢰 운동이 아닌 손가락의 힘을 기르는 거. 손가락에 힘도 그지만 네. 저는 사실 여기도 좀 힘이 들어가요 아 어, 그럼요 이게 왜냐면 이 손가락이 전체적인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어갖고 빼칠 음. 때 통목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기에 힘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같이 그렇죠 아. 전체적인 힘을 아,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해가 그래서 이두 손가락으로만 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면 그 앞에 뭐 물건, 아무 물건이나 들어갖고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같이 이 구령도 같이 하셔야 재미있습니다. 뗐다 네. 붙였다! 뗐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떼다 붙였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속달이 되면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거 어, 더 무거운 거 예. 더 무거운 어, 걸 네. 갖고 해도 더 무거운 게 뭐가 있을까요? 음. 한번 뭐 이런 화분 은안 될까요? 화분? 아, 화분? 그냥... No! 이거. <웃음> 이거 참고로 이 화분은 하지? 두 손가락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 평평하게 된긴 도구를 갖고 하시면 두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거 네네 네. 평평한 어. 거 어. 잠시만요 <웃음> 어디가요? No! God no. please oh. no! no. 손가가으로 잡을 수 있는. 거야. 자, 아, 될까요? 이거 가능하긴 가능한데, 어, 이거는 자, 절대 아, 아, 어, 노약자나. <hehe> <웃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약하신 분들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려와 함께. 자, 시작. 때다때때다때다때때다때다다 <씬> <replace> <rocking> <웃음> 아 역시 힘드네요. 이거는 아닌 것같은데 이건 좀 힘들겠네. 이건 힘들고요. 한 이정도 책자로 해서 무게를 조금조금씩 늘리시면 어, 아마 빽에 대한 그 힘이 엄청나게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다시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음, 두 손가락만 갖고 가죠. 네. 네. 두, 두 손가락으로 책자를 잡으시고요. 잡고. 자, 이 상태에서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한번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어떠세요? 뗐다 붙였다. 힘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어, 특히 저는 이쪽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음. 팔 운동이 되면서 음. 네. 네. 네. 이 백을 강하게 만드는 들 훈련이에요. 음. 와우. 그쵸? 네. 아니 그냥 하지면안 돼요 떼다 붙였다 떼다 붙였다로 하셔야 돼요 아 말을 해야 되 그럼요! 아, 해보세요 떼다 붙였다 떼다 붙였다 떼다 붙였다 그렇죠 <웃음> 떼다 붙였다 스윙 떼다 붙였다 스윙 이렇게 하면은 어떤가요? 스윙 음. 떼다 붙였다 쉰. 아 그러면은 이 손가락을 붙였다. 피신 상태에서 떼다 붙였다 스윙 음. 떼다 붙였다 스윙 음. 떼다 붙였다 스윙 어. 떼다 붙였다 스윙 오 괜찮네 요 붙이면 서기가 스윙 하는 거죠 이야 좋구나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스윙이 지금 중요한게 아니고 이 떼다 붙였다 를좀 많이 하셔야지 어. 도움이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이거 지금 여, 제, 제가 지금 이 가벼운 걸로도 여러 번 하니까 어. 여기가 엄청 땡겨요 여기가 딱 땡해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배드민턴에 좋습니다. 대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운동 음. 알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어, 진영훈 코치님이랑 어, 집에서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백핸드를 특히 백핸드가 약하신 분들은 어 정말 막,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했다 붙였다, 했다 붙였다. 한번더 할까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웃음> 어 오늘 교육 여러분들에게 어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초라해 보이지 않냐 우리? 밥 먹고 싶어요. 텔레이 나오잖아. 면치기. 면치기 한번 해봐. 이게 뭐예요?